일본 교수지역의효가나다해역에서 3월 20일 오전 7시 1분에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주구쿠지역과 시코쿠지역 그리고 동북지역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수지역은 상대적으로 너무 조용한 상황입니다. 3월 16일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강진 발생 전에도 관서지역에서 지진이 증가하였고 동북지역에서는 지진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키나와 대만 지역에서 규모 5.9의 강진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 지역의 지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4월 1일 초승달 부근까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진을 살펴보면 동북쪽과 대만 부근에서 균형을 잡는 모습입니다. 또한 동북 지역의 살리쿠 앞바다에서 무감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의 강진도 3월 5일에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살리쿠 앞바다의 큰무감 지진도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슬로우 슬립 현상이 발생한 와카야마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해수도에서 며칠 전에 하루에만 네번의 연속 지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와카야마현의 슬로우 슬립 현상이 관측됐다는 발표가 있은 후 인근 지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돼 슬로우 슬립 활성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슬로우 슬립은 지각판의 경계면에서 한쪽 판이 다른 판의 아래로 미끄러지듯 서서히 파고드는 현상입니다. 일본 지역 앞바다의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에서 해양쪽 태평양판이 육지쪽 유라시아판 밑으로 진동을 동반하지 않고 미끄러지는 슬로슬립 현상이 1년에서 6년 주기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가라앉는 영역에서 지난 30년간 일어난 지진과 지각 변동 자료를 분석해 슬로슬립의 정체기와 활성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또이 과정에서 슬로 슬립의 활성기에는 정체기에 비해 경우 5 이상의 큰 지진이 6.2배 빈도로 발생한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도 슬로우 슬립 활성기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 1년 전부터 진행지에서 북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이와태형 북부 앞바다에서 슬로 슬립이 활성기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4년 살리쿠 앞바다의 규모 7.0의 지진과 2003년 홋카이도도카치의 규모 8.0의 지진도 활성기에 발생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놀람> Thank you.